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수와 신형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미스테리가 바로 미수와 신형을 사용하는 개인들 때문입니다. 물론 기관과 큰손들도 미수와 신형을 사용합니다. 왜 유독 개인들이 미수와 신형을 사용하면 주가는 떨어질까요?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선 개인들이 보는 HTS와 기관 및 웨인, 그리고 큰손 세력들이 보는 HTS가 다릅니다. 미수신용으로 매수시 매수가격 매수수량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다 아시죠? 각각 종목마다 관리하고 있는 큰손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증거금 100%는 제외한 신용미수가 되는 종목들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큰손들은 개인들이 매수할 때 현금으로 매수하는지, 미수신용으로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매수할 때 미수나 신용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다른 물량이 들어왔고 들어온 물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들어온 물량이 신용이나 미수신용 물량이라면 미수신용 물량 증가를 체크하고 얼마 가격대에 들어왔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여기에서 주가관리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겠습니까? 미수신용 물량을 철저히 흔들어 손절할 때까지 흔들어버립니다. 못 버티도록 하지요. 특히 미수는 3일만 지나면 신용거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팔아야만 하는 물량입니다. 3일에 그 가격 아래로만 유지하면 자신들이 판 가격보다 더싼 가격에 물량을 접수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올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HTS에는 일자별로 그 날짜 종가 기준으로 미수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만 파악되지만 증권 전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관 및웨인 큰손의 hts로는 실시간으로 미수신용 물량이 체크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미수신용이 어느 가격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미수신용 쓰고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것또한 순진한 발상 아닙니까? 미수신용을 100만원, 200만원만 썼다고 그때 들어온 미수신용이 100만원, 2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미수신용은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똑같아서 미수신용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특정 개인이 미수신용을 사용했다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점에 미수신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일정 시점에 집중되는 미수신용의 특성상 과연 미수신용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관리 세력이 미수신용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그 시점에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미수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이 팔면 왜 주식이 올라가냐고요? 미수신용을 팔 시점이면 그 주식 미수신용으로 산 다른 사람들도 내리는 공포감에 다 팔고 미수신용 물량 정리되는 것. 본 세력들이 다시 꼬드기기 위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말한 세력이란 일부 세력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은 그날에 맞게 주거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자 등 수많은 주거래 세력 간의 힘싸움이 펼쳐지는 종목에서는 그 힘싸움의 와중에 미수신용이라도 넘겨지고 묵인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싸우다가도 미수신용이 들어오면 휴전하고 제3자부터 벗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미수신용의 성공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날 하나의 주거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세력 간의 각축이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성공 가능성은 큽니다. 개인이 미수신용에서 실패한 것은 이러한 미수신용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자가 언제나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수신용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수신용은 요행이라면 모를까 거의 100% 성공할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종목을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수신용 거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어떤 종목을 미수신용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개인이 사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변동거래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아침부터 동시호가 부터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미수신용을 하지 않고 매수한 경우 가격 얼마에 개인 물량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안될것 같습니까? 철저히 됩니다. 개인 이름만 그 물량에 안 적혀 있을 뿐 그날 거래하는 주거래 세력은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날은 종가 기준으로 적절히 후바만 보고 자기가 거래하는 날은 철저히 파악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가격 조절을 하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날 주가관리 세력으로 볼 때도 약속했다는 듯이 특정 시점에 미수신용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의 반영입니다. 자기가 그날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그 기업의 업황이 좋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올려도 고점에서 팔아치울 수 있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일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물량 갖고 있는 관리 세력들로서 볼 때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어 세력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같은 목적의 친구들입니다. 주가를 띄울 때까지 띄우고 사이좋게 주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물량 처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수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면 각 펀드는 각 종목의 물량을 가진 펀드들과 서로 교통하며 전화 한번 때려서 적절히 협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 더욱 강력한 수익 획득이 가능한데 저희들끼리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인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적절하게 대응하여 짝짝꿍 맞춰주는 무리한 전략을 쓰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다만 개인들만 공략하고 있다고 봐도 적절합니다. 이대일 싸움이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즉 개인은 개인을 배신해야 이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 일중 매매하는 거래자의 대부분은 단타라는 것을. 외인들과 기관 등 주거래 세력은 아니, 그러한 자들이 특히 미수신용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신용으로 투자하는 건 주가 관리 세력에게 생돈 다 갖다 바치는 짓입니다. 주가 관리 세력은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보고 있지만 특히 미수신용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미수신용도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내가 미수신용을 쓰지 않고 정직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점에 미수신용을 써서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듯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개인들이 정말 좋다고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다른 이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므로 결코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때에는 폭발적으로 개인들의 미수신용이 들어오니까요. 위 내용을 읽어보고도 만약 미수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식 투자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상대방은 패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 매수할 때 미수신용을 사용하시렵니까? 미수신용은 정말로 미친 짓이고 낯던 일입니다. 단기간 주가가 많이 빠져서 미수신용 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그 모든 것은 기관과 외인이 보고 있다가 미수신용이 다 빠진 이후에 주가를 올릴 것입니다. 아직도 미수신용 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남에게도 피해주지 마시고 본인도 손해보는 일 없도록 욕심내지 말고 현금으로만 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단 당일 순식간에 급등락하는 종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마감 후에 체크하고 검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 부자되세요.